농협정항에 개통을 해놨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어, 필요하신 농가분들은 단일 농협이든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외상 약정이 되어 있으신 곳은 어디든 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효과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대비 효과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네요 그죠 네. 동시에 <웃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외상으로 살수 있다는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우리 슈퍼옥토로 농협가서 외쳐주세요 슈퍼옥토로를 농협에 갖다 놔주세요 라고 하면 갑니다 <웃음> 자 보면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농가들이 많이 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농가, 그렇죠? 농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 현금이 다 은행으로 다 가 있죠 금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 대출 받으신 거 이자가 뭐 담보대출이 7% 8% 가까운 금리를 줘야 되니까 이자 한푼이라도덜 내기 위해서 전부 다 돈을 은행에 갖다 줬으니까 음. 농가들 호주머니라든지 뭐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를 않죠 안 힘듭니다 <웃음> 자 슈퍼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정말 필요해서 위해서 이 슈퍼옥토로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요즘 퇴비 때문에 고생도 많고 네. 더이상 퇴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슈퍼옥토로가 나왔으니까 네. 여긴 미생물 벨렛시거든요 언제 어, 살니까? 뭐, 개분이라고는 말 안하면 모를 정도로 네.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슈퍼옥토로 농가들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 변했다는 게 들었거든요? 음, 농협 중앙에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농협 중앙에 개통을 해놨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어, 필요하신 농가분들은 단위 농협이든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회상약정이 되어 있으신 곳은 어디든 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뉴스네, 빅뉴스. <웃음> <웃음> 네. 어떻게 최초로? 네. 이 지금 슈퍼 옥토로를 농협 중앙에 개통했으니까 네. 뭐, 일반 단위 농협이든, 뭐, 어떤, 어느 농협이든. 네, 소속되어 있는, 이제, 가입되어 있는 그 농협에 가셔서, 네. 어, 50개가 한 바레트거든요. 네네. 50개 한 바레트 필요하신 분들은, 어, 외상 약정되어 있는 농협에 가셔서 주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 이게 요즘 같은 때 이걸 현금 주고 사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시니까. 네. 일단 농협 가서 슈퍼옥토로 저기 개통이 됐다고 하니까. 네. 한바도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줍니다 이제 네 한바렛 단위로 배송을 해 줍니다 네해 네. 주니까 가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가져가서 네. 농사 지시고 네. 돈 버셔서 갚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네. 이 옥토로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양파 마늘 저희는 전작기 전작물에다가 다 사용을 했거든요 네. 어... 태비 대용으로 가공개분이 70%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커피박이 15%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미생물들은 가격 단가가 조금 비싸서 좋은 건 알지만 어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공개분 안에다가 그 미생물을 바실러스 2종의 바실러스균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미생물을 밭에다가 넣어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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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감자, 양파, 고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문의 전화가 많이 오셨었는데 농협에서 개통돼 있으니까 외상 약정으로 해서 구입하시라고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네. 네. 외상으로 쓸수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한국농상TV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